그리고, 저기 말풍선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어라 요렇게. 어, 베르나디. 역시 베르나디다. 센세데스코? 센세데스가? 센데스코 센세데스코? 센세데스코? 센세세데스코 센세데스코? 센 무슨 데스요데 무슨 뜻이야? 네, 무슨 뜻이야? 네, 이야 네, 이야 네, 무슨 이야 네, 무슨 뜻이야? 네, 무 음. 뜻이야? 무슨 뜻이야? 네, 무슨 뜻이야? 이야 네, 무슨 뜻이야? 네, 무슨 뜻이이야 네, 무슨 뜻이야? 네, 무슨 뜻이이 기억해야지 오니가시마 안녕 마리아 고니실레시마 어? 그렇게 벌써 가? 실레시마스세에이에이 고니치와 대기 아니 그게 실레이시마 이.. 렇게바로 마력이랑 기마술이라 어! 여기도 반짝인다 북방, 포르, 포드, 라산, 씨앗 여러 종류의 씨앗이 섞여있대요 어! 여기도 반짝 씨앗 심는 법 와! 지도력 상승 파란꽃을 피우기 좋은 씨앗 수확이 좋은데요 아, 이제 기사단장의 방으로? 아, 말 아직 안건 거뭐 여기에서 말 좀만 더 걸고 여뭐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이이이이 어느 쪽이 니ですか 나는 아트이가 시타. 선생, 아기니 더워서 벗을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여기 냉방 시설 안 되나요? 안녕. 이게 야채를 싫어하는군요. 아까도. 같이 식사할 때 어쩐지 야채가 아! 선생님! 聞いてました? 응聞いてました聞いてました聞いてます聞いてますよ好き嫌いなんてあるわけないでしょう편하는거 인정하지 않네요 私子供じゃないんで가から私子供じそうだ私すっごく忙しいんです頼み事なら他の人にしてくださいね 子供じゃない子供じゃない <웃음> <웃음> 역시 비시테아도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마력이랑 신앙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두 명한테 말 걸었으니까 또... 아, 훈련장에 가야겠구나 아, 여기 먼저 아! 직접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지 뭐 이쪽으로 가야겠다 그쵸, 맞죠? 아! 아, 아닌데? 여기다 아, 선생님! 先生聞いてくれる？聞いて欲しいの。私、この前 ねいい感じになった。騎士といい感じなところまで行ったのよ。さらにぐにゃんところがすっごく私の部屋を覗いた。途端こう言ったのよ。ボラコバレにね。片付けできない。女は勘弁だって。ドブへ仕方ないじゃない。できないんだもの。 방 정리 못하는 건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이게 뭐죠? 스포시 무작위로 출연한다고? 특별한 보수? 받을 수 있다고? 저는 할수 없는 것 같죠? 그렇구나 기마더시 마치니 데모 이꼬오카노 이꼬오카노 근데疲れる시 멘도다노멘도다노 여기 애들 다 귀차니즘이 응? <목소리> 있네요. 아 바빠하는거 보면은 스카우트에도 안될거 같은데. 데스만バレてる 간다이다나. 어, 제가 지금 어디로? 아, 잘 가고 있니야? 알로이스랑 에리차까지만 말을 걸었고 형관홀도 되게 엄청 마법학교처럼 생겼어요. 오오 선생님 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 잘, 잘 다녀와 오오오의오 오오오오, 노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돌아오오 저렇게 보내 버렸고요. 예리차 선생님,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다. 이나시우심으로다다다얘는참 싸우는 걸 좋아하는 것 같죠? 과에는리 <목소리> 든든하네요 동미니 만일 가트가나란다시 하니까 도적 2벌할때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해도 될것 같아요 여기는 어디지? 와 시장 신기하다 어디 보자. 아 어, 여기. 세세. 오스카르 타마스 얘는 착해요. 日も異常なしであ니다す 항상 따뜻다고대주도원님은慣れ다가 아치코치, 봐서 봐. 여기저기 돌아보는 저지는니다 하시는 것은 니다하는은지니다 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시는 것은 좋지 니다하것 저기 반짝이는게 보였거든요? 저기 있다 네? 아, 안녕? 자꾸 뒤에서 에? 막 이러고 부르는데 아, 자, 잠깐만요 저 이게 뭔가요 거, 걸려버렸어 아, 이게 뭐야 아, 어우 못 빠져나가는 줄 알았네 요거 상과인가 <웃음> 노아열매? 성노아의 이름을 딴 열매 과육을 얻으려면 기술이 필요하다 아 식사 초대해서 사용할 수 있어? 요리 재료 그런건가? 아 여기가 다 상점이네요 무기도 살수 있고 그쵸? 제 여기 봤으니까 어? 퀘스트를 해결하기 위해 아, 여기에도 말을 걸어야 되는구나. 여기 말 걸고 넘어갈게요. まり엔 카키타니도세로스니 오키나이 미오모토 어떻게 보여요? 우이나 뭐, 무서워서 안간다미어러스토와닷토 보적들과 싸울 때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조금 겁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레아 사마. 엄청 기뻐하는데요. 학생들과 어는이마는 든든하네요. 한내망은 어디지? 아 여기 있다 아빠 방도 찾아야 되는데 아빠 아빠 방 여기인가? 여기다 여기다 병법 입문사 손에 나왔어 좋았어 퀘스트 클리어 자 그러면 저 선생님한테 말 걸어보고 퀘스트 완료하러 아 이쪽이구나 이쪽 でがおちよぎった実に興味深い生徒たちを見事に指導し、対抗戦で立派に采配を振るい。未知の紋章の力を持っている。そう君のことだよ君のことだよスさは君も素晴らしいが君を教師にしたレア様の敬眼もまた恐ろしいものがあるな。 그래 레아사마가 진짜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보는 눈이 신비한 분위기를 풍기는 캐릭터는 다 이유가 있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퀘스트 완료할게요 합창 연습은 아직 못하지만,